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와 제주 도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섭지코치에서 성산일출봉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데는 높은 곳에서 보여드렸고 오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산일출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가장 가까운 둔덕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더그 위에 올라갔다 오니까 바닷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오래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어본하니 조금 짧게 했다가 내려왔고 이제 다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바람의 세기가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상스프레를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서 봤더니 알고 보니 말이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말이 왜 대로변에서, 대로변 옆에서 풀을 듣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말을 보게 되네요. 성산일출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어... 도보 장소인 것 같아요. 사실 성산일출봉을 제가 고등학교 때수학여행을 수려... 갔을 때는 이제 일단 일출... 일출하는 걸 보려고 새벽 대파람부터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꽤 험난한 길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올라가고 나서는 굉장히 감동이 좀 좋았더 했지만 가정이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아 저걸 두번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섭취코지에 방문해서 성산일출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좀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한번 갔다 왔으니까 는 거기에 대한 큰 궁금증은 별로 없고 이렇게 섭취코지를 한 바퀴 돌면서 제주시의 전경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바다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또 약간 미국 바다와 한국 바다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 바다는 약간 풍랑 조이보 느낌 나는 정말 거대한 해일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뭐베니스비치에그그 그 정말 사람들이 수영하고 그런 비치는 아니었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그 산타모니카 그쪽에서는 어, 파도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저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게끔 망아놓긴 했지만 그 피어 끝쪽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바다 한, 한복판이니까는 한 그렇게 망아놓은거지만 그거에 비하면 제주도 여기도 분명히 당연히 깊겠죠 하지만 접근성이라든지좀더 바라보기에는 좀더편한것 같아요 바람, 바람만 바람 빼면요 어 여기도 우람한 말이한 마리, 마리 있네요 아 근데 묶여있어요 아쉽게도 그런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새로운 명소가 아니라는 건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까지 아까 제가 30분 발언 했던 거는 되게 경솔한 발언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뒷부분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있는 거 같은데요 느낌이 아, 근데 이, 그 촬영지가 이제 성산 일출공 앞에 있고 섭취코지 안에서 촬영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예. 미역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잘못 생각해놓습니다 그냥 저기에 들어가서 그냥 사진을 찍고 나오시는 분 같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니네요 여기는 지금 섭취 코지를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이. 아까 리조트가 보이는 거 보니까 어... 다시 원래 자리대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어... 아쿠아플랜이 쪽으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고 <웃음>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매표서로 돌아가는 길은 제가 걸어왔던 길밖에 없더라고요.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시간이 꽤 들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 방파제를 넘어서 저기 신양석지 해수욕장 입구까지 가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조트 쪽이어 아쿠아플래닛 쪽이어서, 어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수학여행, 수학여행 버스인것 같네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넘어갈 때 아무리 우버를 불렀어도 안 오더라고요 오지 않는 장소에서 계속 우버를 호출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냥 드라이버가 그냥 그걸 저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었는데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걸어갔었던 게 이제 금문교 도보로 걸어갈 컨텐츠였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미국 여행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 우버 드라이버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네뭐 그쪽도 사정이 있었겠죠 분명히 어쨌든 그렇게 35분 정도 건너서 다리를 건너 갔었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아 한번쯤은 거기도 걸어갈 볼 만한 곳이구나 약간 성산일출봉처럼 어, 30분, 넘, 30분 넘게 실수 없이 걸어서 한 번쯤은 그 정말 유명한 명소인 금문교를 건너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란드, 오클랜드로 올라가는 그쪽 그쪽은 차로 이용할 때는 톨게이트 비를 받지 않는다고 요 내려갈 때, 이제 저희가 갔던 길로 갈 때는 돈이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 다음 번에 금문교로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알림께까지 왔는데요 네, 성탄일출봉을 바라보면서 마주해있는 해안가도 굉장히 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끝이 없네요 네 그래서 섭지코지와또소산 일술봉 바라보는 코스 한번 둘러봤습니다. 섭지코지를 한바퀴 둘러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요 코스는 다 둘러본 것 같아서 어, 충분히 컨텐츠로 뽑을만한 영상을 다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